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갤럭시 버즈 한 달, 아니다, 두달 사용기죠? 두달 사용기인데, 이건 아마 팟도사는 안, 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거스중이 다시 발병을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다시 본론로 넘어와서. <웃음>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싸게 구매했어요. 제가 갤럭시 노트 10을 구매하면서, 이거 노트10을 구매하면서 제가 이거를 사은품으로, 어, 주는 쿠폰을 사용해서 1 0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원래는 한 20만원 정도에 달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품 사용 설명이 들어가서, 사용, 사용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외관을 먼저 살펴볼게요. 외관은 일단 실버색으로, 어, 갤럭시 버즈2 같은 경우는 실버 색깔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색깔 같은 경우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샀을 때만 하더라도 실버 색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버 색깔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손바닥 크기에 딱 보면, 제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제 손이 좀 작은 편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오실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손에 딱 잡기 좋은 크기에요. 그냥 이렇게 딱 잡고 그냥 걸으면, 그냥 흘리지 않을 정도의 딱 크기에요. 흘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고, 무게도 딱 적당해요. 지금 안에, 어,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꽤나 가벼운 무게를 속하는 편이에요 꽤나 가볍고 어그 다음에 뭐 c타입 포트가 있고 요거 c타입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도 써봤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꾸준히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제가 어이어버즈 그러니까 이어버즈 x9이랑 x5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를 보시면 걔네들은 c타입이 아니라 아, 물론 x9 같은 경우는 c타입이었지만 어 x5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5핀 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5핀 이어 가지고 어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다른 거 충전하기 좀 힘들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C타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충전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딱히 그외에 딱히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별다른 특징이 없고 여기 LED가 있다는 점 여기 LED가 있어 가지고 여기 뚜 열었다가 닫으면 여기 LED가 반짝하고 들어온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역시 안에 내용물을 봐야 되겠죠 여기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여기 버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버즈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한쪽만 뽑아도 한쪽만 뽑아도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한쪽만 뽑아도 그 블루투스 연결이 돼요 블루투스 연결이 돼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고 자유롭게 그냥 들으실 수 있고요 어 오른쪽 에쪽 상관없이 그냥 어 메인, 메인이 메인 없어요 메인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오른쪽 오른쪽에서 장갑 없이 그냥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뭐 여기 이어팁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팁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중간걸로 설정을 해놨어요 중간걸로 어, 설정을 해놨다기보다 중간걸로 끼워놨는데 어 중간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상당히 조금 더럽죠 상당히 조금 더러, 더러운데 네 일단 여기에 핀이 이렇게 있고요 충전핀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알수 없는 이건 뭐라고 하지 이건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쨌든 네그 외에는 이제 여기 이어 <웃음> 여기 가이드가 있고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뽑아서 그냥 없이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이 으 없으 없,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매우 필요한 사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기구령이 매우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요, 요 가이드가 없으면 끼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가이드 덕분에 이것도 엄청 잘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뭐그 외에는 별다른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그대로 설명 드릴 건데 한달 동안 일단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어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돼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끄러운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룡장이나 공연장, 뭐 버스 내부, 뭐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노이즈 캔슬링은 되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버스 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냥 노래소리만 올리, 올리도 들을 수 있다, 올리, 그냥 노래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통화음질 같은 경우에는 통화음질도 굉장히 좋아요 통화음질 자체는 제가 예전에 썼던 프리버즈 X9나 프리버즈 X5 같은 경우에는 통화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통화음질 자체가 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거의 통화음질이 어, 이걸, 너는 이거를 통화를 하자고 하는 거냐 라고 할 정도로 욕을 할 정도로 통화음질이 안 좋았는데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통화음질 자체 굉장히 좋아요 뭐 이게 지금 이게 짧아가지고 귀에 꽂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요렇게밖에 안 나와 요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마이크가 여기 달려 있는데 어떻게 통음질이 더 좋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어아이폰에서 나오는 애플에서 나오는 <웃음> 애플에서 나오는 그 이어폰 그러니까 뭐, 뭐였더라 에어팟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에어팟 에어팟에 비해서 갤럭시 버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갤럭시 버즈는 일단 갤럭시 폰에서 모두 호환이 되고 일단 아이폰 아이폰 외에 갤럭시 안드로이드 사용되는 모든 핸드폰에 호환이 되고 호환 된, 되는 것둘째시고 이제 갤럭시 이제 웨어러블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부 호환이 되니까 버리 저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에어폰 같은 경우에 는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 한테만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자한테는 모두 못쓰는데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 는 안드로이드 사용자한테는 모두 사용가능하다는점 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어,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속이 아프기 때문인데요 뭐이점 <웃음>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뭐 어쨌든 통화문체가 굉장히 좋고 노이즈캔슬링이 굉장히 좋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뭐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일단 요게 고정력이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툭툭하면 떨어져요 네 툭툭하면 떨어지는 정도 엄청나게 고정력이 약해요 고정력이 약하고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굳이 이거를 뒤집으시는 분, 분이 없겠지 뒤집어서 흔드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이게 흔들기 어쨌든 이게 한번 열고 흔들릴 경우는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겠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뭐 이건 단점이라 말할 수있을련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 단점이라 조금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한테는 단점으로 다가왔고요.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일단 단점이라고 단점이라고요. 할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마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뭐, X9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감처리도 별로여가지고, 어 기회에 넣었을 때 별로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감처리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여기에 굉장히 때가 많이 끼어요 여기 충전 단자 부위에 때가 굉장히 많이 껴서 이게 이쑤시개로몇번 찔러줘야 되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뭐 습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호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호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녀서 때가 좀 많이 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그 외에는 딱히 단점이라고는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할건 없고 뭐통음질 좋고 노이즈캔슬링 잘 되고 가격, 가격도 뭐저 같은 경우에 착하게 샀고 해서 딱히 불만은 없어요 딱히 불만은 없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파이리의 파비앙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